그렇죠. 예, 22년도 11월에 실시한 수능화학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좀, 이게 개인적으로 좀 바쁘다 보니, 예상한 것보다,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늦어진 것, 늦어진 점,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번. 그, 첫 페이지는 문제가 좀 많이 쉽죠? 뭐, 화투의 특징이지, 뭐. 거의 10번 때까지 쭉쭉 달릴 수 있는 것들. 그, 세 개의 강철 용기에 A를 각각 놓고 반응 AB를 이제 진행을 시켰는데, 그, 정총매, 부총매 없음이래요. 온도는 같고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 뭐죠? 예, 네, 정총매죠, 뭐. 그리고 중간에 낀건안쓴걸 거고, 속도가 느려지면 부총매. 그지 따라서 리어는 정총매, N은 안쓴 거, N은 부총매. 그래서 맞는 거 찾으시면 답은 2번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고체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음, 다 써놨네요. 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첫 번째 공유 공유 결합하는 거는 흑연이니까 니가 X 되는 거고 나머지 중에서 최심, 가운데 하나 떡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yes, 얘가 Y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는 게 얘가 Z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으시면 그래서 X는 흑연이다가 맞고요. Y는 단, 단위 세포에 Y는 최심이니까 가운데 하나가 있고 꼭지점은 원래 거의 1 8분의 1 사이즈. 그럼 8분의 1 사이즈 꼭 지점이 8개 있으니까 1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8에서 저거 단위세포 하나의 원자수는 두개다라는니은는 맞는 거고. 다음에 이귿 Z는 금속이니까 금속 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는 거죠. 다음. 요거 3번은 이제 그냥 엔탈피 값이네요. 어쨌든 엔탈피는 그 에너지 차이니까요. 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90 차이 난다 이거고. 요높비가90 차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난다 이거죠. 이 차이가 250. 그럼 250에서 90을 빼면 이 언덕의 높이는 160. 이게 이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죠. 질문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거 묻는 거니까 예, 답은 3번 이렇게 덧셈만, 뺄셈만 잘하시면 된다. 다음 넘어갈게요. 표는 4가지 화합물에 대한 자료 나왔는데 그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을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으로 보시는 거고 모든 분자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게 분산력이잖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임이 있다고 라 했지. 그래서 작은 쌍극자 힘하고 그리고 좀큰 수소 결합이 있다. 그럼 그걸로 비교를 하시면 뭐 분자량이 애만 좀 튀네. 나머지는 대충 비슷하거든. 그럼 기억보기가 애는 쌍극자 힘이 없고 분산력만 있는데 애는 오 수소 결합이 존재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애 보다 애가 끓는 점이 더 높은 거지. 아, 지금 Y하고 비교하라 했구나. 이 비교하면, 어, 아, N은 분산력만 있고, 분산력도 N가 좀더 크고, 그 다음에 극성이니까, 쌍극자임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Y가 X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땡. 다음에 NH3. 이제 액체 사이에 수결합이 존재하고, 기체는 뭐다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아, 수소결합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액체 상태의 NH3는 뭐 AOH, NH, FH 전부 다 수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수결합이 존재한다. 니어는 맞는 말이고.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분산력은 all이죠 all 모든 분자 모든 액체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하고디 되는 거야. 다음 자 A 하고 B를 반응했는데 전자 방향이 나왔네. A가 전자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럼 여기 금속 B가 전자를 만들어내니까 지가 전자 주고 B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전자를 여기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 이 세계는 안 받잖아. 그렇지? 받아서 음이온 될 일이 없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AE 플러스가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여기 조건이 물은 반응하는데 그런 말은 또 없네요. 음, 여튼 간에, 그래서 B 전극은 전자를 만들어 내니까 마이너스 극이다가 맞고요. 다음에 A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 고체가 전자 받는 건 아니에요. 받으면 여기 물이 받던가. 그쵸? 그렇죠? 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죠. 하여튼 간에 여기 AE온이 받는 걸로. 그래서 이런 땡. 뭐 반대 반응돼야죠. 화학 반응식은 반대 화살표 반대로 이게 어? 틀렸고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 N은 녹아 나가니까 이 녀석의 질량은 감소고 그렇죠? N은 자꾸 금속이 달라붙으니까 질량은 증가. 따라서 요갑 전체는 뭐 N 감소가 아니고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에, 엔탈피 문제인데 흡연과 음, 관련된 두 가지 열합 반응식이다.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흑연에서 연소시키는 거 있고 우리 딴건 몰라도 연소시켰을 때 엔탈피 값은 그렇지 음수라는 거. 발열 과정이니까. 그럼 내가 이걸 보시면 흑연에다가 이걸 연소시켜서 CO2하고 이렇게 만들면 요거 발열 과정 이 값이 B가 되는 거고 자, 흑연 보다 다이아몬드가 에너지가 좀더 높은 상태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 산소 더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산소 더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요 값이 우리가 a란 말이야. 어차피 산소는 같으니까 뭐뭐 뭐 차이값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요 방향대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다 해서 헷스의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흑연 일몰의 엔탈피는 다이아몬드보다 작잖아요. 여기 돼 있으니까. 계속 기억은 맞고.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 생성이 뭐예요? 흑연, 가장 안정한 탄소로부터 만드는 거잖아. 따라서 가장 안 안정한, 안정한 탄소는 그렇지 흑연이니까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 요 A가 생성 엔탈피죠.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작다는 아닌 거지 뭐. 그렇지? 다음에 다이아몬드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방출하는 거요 값이에요. 요거 절대값이 요면 된다는 거죠. 뭐. 그렇지? A B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됐지? 음. 다음. 자, 그 용액의 농도 문제입니다. 용액의 농도는 어, 우리가 이제 그각 농도 기본식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용질의 양 뽑아내는 것도 잘좀 해놓으시고 특히 몰랄 농도에서 용질의 양 뽑아내는 것도 잘좀 해놓으시고, 오케이? 그 당연히 정의도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를 쓸 건지 미리 뭘쓸 건지도 잘좀 판단하시면 되죠 어쨌든간에 이 가나다 이게 부피 나왔고 이 용액의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거든. 그러니까 몰 농도는 용액 부피에 대한 거고. 퍼센트 농도는 용액 전체 질량에 대한 거. 둘다 용액에 대한 건데, 애는 물에 대한 거잖아. 몰랄은, 그렇지? 따라서 이쪽 요 사이에다가 물에 대한 자료를 하나 쭉 준비 좀 해놓자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가나다를 다 섞었을 때 역시 최종 값은 몰랄 농도가 나왔으니까, 음, 분모는 물의 질량이니까 여기 있는 물세 개를 다더해야 된다는 거네. 그럼 그거 이제 후딱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음, 몰 농도 곱하기 숫자 좀 크니까 이거 뭘로 바꿀까요? 그러면 얼마 나오지? 0.1몰, 그렇죠? 0.1 곱하기 1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 물의 질량 구하려면아 이렇게 하자. 일단 요거 밀도 나왔으니까 얘는 110 g 이고요 음, 밑에 몰랄 농도가 1몰랄일 때 x 이 녀석의 질량 구하라고 돼 있는데 밑에 쓱 보니까 숫자가 18, 21, 25, 20점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숫자가 적으니까 미리 몰 쓰는 게좀 유리할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뭘 부터 한번 써보죠. 너 0.1몰이 있어. 화학신량 100이니까 10g이야. 용질이 10g. 합쳐서 110g이니까 물은 100g 있어 이렇게 쓰시는 거고. 얘는 패스. 그다음에 얘는 꼭패 버리면 용질의 진량 나오죠? 용질 얼마 있지? 예, 10g. 맞죠? 곱하고 나누기 100하면 되니까. 그럼 화학심량 100이니까 몰 수는 0.1몰이 있어. 용질이 10g이니까 여기에는 물은 90g이 있어 되는 거지. 이제 이걸 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몰 날로 처리해 주면 돼. 즉 뭐냐 하면 너 0.5몰이 있어. 0.5몰. 오케이 okay? 너 no, 여기 쓸게 0.5몰이 있어. 그러면 물은 어, 1,000g이야. 현재 다 g, g, g 쓴 겁니다. 그런데 얘가 0.5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그렇지 비례관계잖아. 따라서 네가 0.x... 아, x 저에 있구나. 0.5n몰이 있어. 그러면 물은 1,000g이야. 이렇게 써가지고쫙 n으로 표시 다 끝났잖아요. 그걸 대입해서 이거 맞추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위에가 1몰이면 밑에는 1kg인데 나 이거 그람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야너 1000g 물 1000g에 1몰이 있어 그런데 숫자가 좀 작아서 미리몰 쓰자 그럼 미리몰 쓰면 1몰이면 몇 미리몰? 1000미리몰 되잖아요 따라서 위에는 몰수습니다 전부 다1 0 0 0을 꼽해 버리면 돼 100, 100 합치면 200 다음에 여기 1,000 곱하면 500n 그럼 위에가 미리몰 단위에 몰수가 나오는 거고 그럼 밑에는 그냥 그대로 kg할 필요 없이 그 g으로 가면 돼요. 그럼 요거다 더해버리면 190 더하기 1000n 요 값이 1000분의 1000 나오면 되는 n 구하라 이거죠. 그럼 계산하면서 0000 지워지고요. 위아래 같아야 되니까 넘겨버리면 50n은 19니까 1 나오네. 따라서 n은 50분의 1. 그럼 n이 50분의 1이니까 음 n은 몇몰 나오지? 50? 50분의 1이니까 0.01. 어, 1이 아, 그렇죠? 0.01 몰. 다음에 N은 50분의 1이니까 20. 그러니까 물이 20g 있어. 용질은 0.01 몰인데 화학신경 100이니까 용질은 얼마? 꼭 해버리면 되니까 1g. 용질 1g에 물 20g이니까 X는 얼마? 21이다 해서 계산이 끝납니다. 이게 7번이에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요거 8번은 증기압력 문제인데, PV는 n r 어차피 뭐, 증기압력도 뭐, 기체니까 PV는 n r t 쓰는 거죠 뭐. 그치? 근데 이제 그 증기압력 개념적인 거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왼쪽은 전부 다 일기압인데, 죄다 기체래요. 온도는 4 0 0 k 입니다서4 0 0 k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도를 첫 번째 T1으로 했더니, 애가 액체가 됐대. 아, 너는 온도가 T1이면 액체가 되는구나. 온도를 낮췄겠지 뭐. 따라서 400보다 T1은 좀더 작은 거야.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애는 여전히 기체인 거네. 그럼 뭐야? 애가 좀더 액체가 되기가 쉽고, 그렇지? 그럼 애를 기체로 만들기 어려운 거니까 끓는점은 X가 Y보다 높다죠. 그래서 이거 이유는 맞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온도를 애를 T2까지 내리니까 드디어애도 액화됐다라고 했으니 온도는 400개보다 작은 게 T1, 더 작은 게 T2다 이거죠. 그러면 기억 T1에서 x의 증기 압력인데 뭐별거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온도가 T1일 때 그때 x는 기체가 있을 거야. 그 x 증기 압력은 증발돼서 기체된 증발된 기체의 압력이거든. 그럼 이 x 증발된 기체는 몇 기압? 0.6 기압. 그래서 0.9가 아니고 0.6이죠, 뭐. 됐죠 다음에 디귿 나에서 그러니까 디귿 보기를 실수하기 쉬운데 야 전체 일 기압이네. 해가지고 0.6이면 0.4, 0.6, 0 0.4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도가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1기압에 5리터니까 곱하기 5. 이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여기는, 뭐, 음, 부피는 똑같이 5리터라 치자고. 그럼 5 곱하기 6에서 애가 3이냐? 아니지. 우리가 뭘 수는? PV 나누기 T인데. 자. 요거 요거 곱해서 부, 압력과 부피 곱해서 5넣왔다는건 내가 T를 일단 400으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도가 T1이잖아요. T1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따라서 사실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서는 온도 T1으로 표시를는 할수 있겠죠. 그렇 그래서 파이바는 저거 약간 오그 개념 온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온도 후다닥 풀다가 음, 만약에 디귿까지 맞으면 니은디귿 어, 답이 4번짜리가 있네요. 니은디귿 그래서, 그렇게 나간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다음. 어. 예, 상평형 그림에서, 이제, 그, 뭐, 흔히 잘 아는 문제죠. P1, P2 위치 잡고, 온도 T1, T2 위치 잡으라, 이거죠. 어쨌든, 여기를 보니까, 어, P1하고 P2는 요 사이에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데, 그런데, 어, 온도에 따라서, n 는 뭐, 어, 이게 상이 두 개라는 거는, 요, 이 그래프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한개두 개면, 요렇게인지,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뭐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N은 확실하네. 온도를 바꿨는데 상이 두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아, 싹 그어서 여기가 P2. 그리고 상 하나, 상두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됐죠? 이제 T1이 큰지 T2가 큰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사 상을 보니 T2에서는 P1일 때 상이 역시 두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온도를 세로축, 온도를 같이 맞췄을 때 상이 두개 나오려면, 그렇지, 여기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만 나오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요 값이 P1이다. 그럼 요때요 온도가 뭐, T2가 되고,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계속 요 때가 T1이다 해서 요거 그려놓으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이게 그릴 수 있냐? 그리고 그린 다음에 읽을 수 있냐? 그게 상평형 문제니까. 그러면 기억, T1은, 0.0098보다 크다가 기억은 맞고, P1은 저기 써놓은 것처럼 0.006보다 작다가 맞고, 그 다음에 T2는 요 값이 뭐냐 하면 P1과 P2 나누기 2니까 딱요 중간 값이에요. 중간 값. 그러면 온도가 T2에서 중간 값이면 요 위치니까 가장 안정한 상은 뭐, 예, 고체. 맞는 말이네.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전기분해인데요. 전기분해. 음, 그, NA, CL, 용융액 NA하고 CL밖에 없어요. 그럼 NA하고 CL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 마이너스 극에는 NA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는 CL2가 나오겠지. 수용액. 수용액의 경우에는, 세이 그, 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CL이 있으면 무조건 CL이 나온다라고 하라 했지, 뭐. 그리고 NA 있으면 거기에서는 물이 분해되는 거고. N은 물 분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극에선, 아, 어, 어, 플러스 극에선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가 나오겠지, 뭐. 그럼 거기에서 일단 플러스극에서 CL2는 공통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럼 플러스극에서 공통으로 두개 물질 나오니까 이온이 바로 뭐, 얘 예, CL2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건 H2하고 여기 물분해 된다 했으니까 NA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럼 둘다 H2. 그래서 기억은 H2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그럼 그거에 따라서 N은 H도 나오고 CL도 나왔으니까 너는 HCL이고. 에 그러면 N은 수소가 나와야 되니까 H2O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N은 CL이 있네. 그럼 CL 포함이니까 NACL. 왜 HCL이야? NACL, 너는 AQG, 그렇지? 너는 액체고. 그래서 저렇게 다 했어요. 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 기역, 기억은 H2다, 맞고. 나의 전기분해에서 0에서 T동안치가 진행될 때 생성된 물질의 양이에요. 그러면, 아, 생성된 물질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H2가 하나 나오면 전자 몇개 이동했어? 수소는 산화수가 일변하는데 그게 두 개니까 전자 두개 2개 이동했죠? 두 개의 전자 이동.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전기를 흘렸으니까 이동한 전자의 수는 같아야 되거든? 그럼 애도 얼마? 예, 1 마이너스가 0 됐으니까 산화수 일변하. 그게 두 개니까, 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두 배가 아니고 같은 양. 1대1이다. 다는 NACL이죠. 이것은 땡.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전기분해 같은 경우는 전기분해에다가 전기분해의 양적 관계까지 무조건 다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11번.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이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약산이니까 우리가 쓰는 식은 뭐, KA. 정의에 따라서 HA분해. H 곱하기 A-. 약산만 있었다 치면 근사시켜서 이 녀석의 몰롱도분해. H의 제곱. 요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혼합을 했더니 애도 있고 애도 있대 둘다 있다는 건 요거 비스라이뜻이니까 그러면 이 pH는 그렇죠 이 수소의 이온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녀석의 Ka 값은 얼마나 오지? HA 분의 A 이것 분의 이 거니까 이곱하기 e 수소 농도 쓰면 왜? 수소 농도 쓰면 되니까 pH 10의 마이너스 5승 그죠 그지 그럼 애나 애나 k 값은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그렇지 같은 거야 애같애 그러면 애도 같아 그러면 애도 같아야 되잖아. 아 애보다 애. 애보다 애가 두배더 많다. H A보다 A 마이너스가 두배더 많다. 그럼 0.2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 보기. 스몰 A는 0.2다. 맞지? 다음에 가에 1몰 농도 N A A 이게 결국은 뭐냐면 A 마이너스 추가한 거야. 그럼 A 마이너스를 추가하면 러 샤틀리에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 H 플러스의 개수는 줄어들죠. H 플러스의 농도가 연해지니까 P값은, P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잖아. P값은 그렇지, O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틀렸고. 나의 1몰 농도 H, C에 그렇지, H와 관계가 돼 있네.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나? 그럼 L을 내가 집어넣었어. L 넣었으니까 정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 그럼 역반응 우세니까 A값은 줄어들어야죠, 그렇지? 따라서 A-는 이때는 딱두 배였거든? 근데 애가 주니까 두 배보다 적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자, 물군 용액에서 끓는 점 오름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식은 머리수에서 다 돌리면 되잖아. 온도 변화는 K 곱하기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얼마인지 구하는 게 아니고 몇 배냐 몇 배냐 그거 묻는 거니까 물의 질량 100g이니까 일정. 그리고 물이니까 k도 일정. 결국 온도 변화가 아이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구나 그래서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보이면 x, y는 구해야 되니까 이두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와! a, 9b, 9a, b 그러면 여기에서 a를 얼마 더 집어넣었지? 가 보다다가 8a를 넣었거든 그런데 그와 동시에 B는 8B만큼 뺐거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체 몰수 변화가 0이야. 전체, 전체 몰수 변화가 0이라는 건 증가한 몰수와 감소한 몰수가 같다 이 뜻이지 뭐. 아, A그램이나 B그램에 있는 용질의 몰수는 같다. 그럼 우리가 B만 구하면 되니까 1, 9? 그럼 전체 몰수 10이라고 쓰면. 그럼 그거에 따라서 5, 5니까 전체 몰수 10. 15니까 전체 몰수 15. 그럼 몰수비가 바로 온도 변화이니까 x 분의 y는 10 분의 15에서 얼마 2 분의 3이다 해서 푸는 거죠. 간단하죠 어떤 다음 넘어갑시다. 근데 이거 13번은 헷스의 법칙 이용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니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풀겠다 싶어서 그냥 시험지다 생각하고 내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풀어줄게. 여튼 간에 그, 주어진 자료가 생성열 나왔고, 그런데이 생성열이 마이너스 X에는 돼 있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이 기체 만드는데, 이 기체가 고체되는 건 X거든. 그러면 l 를 이걸로 만드는 건 마이너스 X다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X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생성 엔탈피가 나왔어. 그니까 러 이제 결합에너지하고 생성열 가지고 헬스의 법칙을 적용하라 이거거든. 그럼, 우리가 일단 수치로 나온 건 생성 엔탈피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근데 우리가 생성열이라는 건 원소에서 만들잖아? 그럼 H2 있어야 되고. 그니까 러 결합에너지도 H2가 있는 거야. 그리고 O2도 있어야 되고. 그니까 결합에너지가 이것도 있는 것들이고. 아, 그래서 내가 이 녀석에다가 플러스, 어, H2? 몇개 있지, H2가? 수소가 4개 있으니까 너두 덩어리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O2. 그런데 산소 한 개니까, 2분의 1, 5, 2 해서, 이렇게 가면, 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생성열에서 가장 기본, 뭐 기본은 뭐냐면, 이 기체가 아니잖아. 상온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 주변에 가장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흑연이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 식을 하려면, 일단 l 를 이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지 따라서 일단 이걸로 만드는데, 이 값이 하나가 필요한 거지. 그럼 내가 마이너스 X 했으니까 요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요거 만드는데 요 값이 얼마? 예, 마이너스 2 0 1이라 이거야. 일로 가는 게 마이너스 201이라고. 근데 요 관계를, 어, 결합에너지로 써보라는 거지. 그럼 결합에너지는 내가 이렇게 해서 원자로 만드는 거거든. 음, 애도 다 끊어서 원자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해. 오케이? 그럼 요거 결합에너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는 이렇게 가면 돼.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된다는 거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일단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했고요. 수소 두개를 끊어서 원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H2결합 에너지가 436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곱하면 8, 6, 12, 오케이. 8, 6, 기가 7, 2. 이만큼 되는 거고. 다음에 산소결합에너지는 C. 어 그러니까 이 숫자로 나오면 안 돼. 이게 문자로 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자로 줘서 이 숫자로 막 있는 것도 막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됐죠? C. 됐죠? 요 값이 이 요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1. 그 다음에 이거 끊어야 되니까 CH 결합이 그렇지 3개 있죠? 예, 3A. 그 다음에 CO 결합이, 어 1개 있으니까, 예, 더하기 B. 그다음에 OH 이거 숫자로 나왔네 OH 하나 있으니까 더하기 463이다 해서 이 식을 하나 만드시는 게이 문제의 키가 되는 거야. 해시의법칙 적용할 수 있냐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두개 계산을 하게 되면 201 빼면 200 아... 포차 201 빼고 46463 OH 200안 어, 빠져 262 떨어지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에랑 에랑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6a, 2b, 2c는 여기 다2 곱하라 이거잖아요. 2 곱하라는 거. 따라서 이거 요거대로 두고 이 새끼 일로 넘겨버리고. 아이, 다 넘기는 게아니다 애를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렇죠 그럼 요 항목은 나오죠? 그럼 요 값에 2 곱하면 되니까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요거 요거 넘어가버리면 플러스 값 나오네. 플러스 2 곱하기 262 빼면 260, 610, 아, 610 떨어지겠네. 따라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그래서 2,000, 1,220, 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여기 13번. 다음 갑니다. 기체에서 그냥 화학 반응식 우리가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 양측 관계 기초는 조금 탄탄하게 해놓으시고 전체 반응 쓰는 것도 좀잘좀 좀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몰 분율 했으니까 몰 분율이 분유, 몰 분율은 전체 기체의 몰수분에 해당 물질의 몰수거든. 그러니까 분모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들어가니까, 음, 그래. 그 전체 배달액 한번 써보자고요. 네 개가 세개 됐으니 플러스 1 하나 잡아주고. 그다음에 어 압력 일정하잖아. 어 압력 일정하 된다. 어, 온도가 일정하니까 몰수는 PV다. 요걸 가지고 가시면1 곱하기 삼이니까 너세 덩어리 있고, 1 곱하기 이니까 두 덩어리 있고. 너는, 그렇지, EX 있다, 요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뭐안 써도 괜찮아요. 나중에 X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초에 몇 개인지는 난 모르겠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두개 반응시켰어. 개수 나왔잖아. A하고 B의 개수비는 1대1. 그럼 누가 다 사라져? B가 다 사라지겠지. 야, B가 두개 사라지네. 그럼 B가 두개 사라지면, 이거 C의 몰분율이거든. 분모는 전체 몰수고, 분자는 C의 몰수야. 그러면 B가 두개 사라지면 C는, 예, 한개 생기잖아. 따라서 5분의 1? 아, 요 값은 실제 C는 한 개가 있었어. 그럼 반응 후에, 이게 5분의 1이니까 반응 후에 전체 몰수는 5몰인 거야. 이렇게 뜨는 거죠. 5몰. 그런데 B가 2개 사라지면 전체는 1더 해야 되거든. 아니다, 1 빼야지. 4가 3 됐으니. 그렇지. 아유, 클일 날뻔 했네. 그러면 반응전 전체 값에서 1개를 뺀게 5개다 이거야. 그럼 반응전에서 1개 뺀게 5니까 반응전은 몇 개? 그렇지. 6개. 따라서 여섯 개 돼야 되니까 n은 그렇지. 1 되는 거지. 그럼 a1이니까 이거 곱해서 1 나와야 되니까 x는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x 구했죠 뭐. 다음에 두 번째. N.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 어쨌든 압력은 전부 다 1기압이잖아요. 이게 몰수가 부피거든. 그러면 반응 후에는 전체가 5몰이면 전체 5리터 잡으시고, 이게 강철 용기니까 2리터잖아? 그럼 여기는 몇 리터? 예, 똑같이 3리터. y는 3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x는 2분의 1이고, y는 3이니까 두개 꼽해 버리면 2분의 3 나오는 겁니다. 저 가벼운 문제, 그렇죠? 다음, 네, 요 문제는 음, 그1차 반감기 따지는 건데 뭐 반에 반에 반에 반뭐 1, 2, 4, 8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보니까 0, 3, 6 있는 걸로 봐서 뭐 이게 반감기가 3분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고 딱 절반일 수도 있고, 그거 따져야 돼. 근데 이제 계속 A도 반반반 사라지지만, 결국 이 반감기 1차 반응은 뭐냐 하면, 사라지든 생기든 그 변화율, 각각의 변화율이, 오케이? 점점 반반반씩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걸 보시면 이제 C의 변화율만 따져보면, 여기서 10에서 40으로 얼마 변했지? 30 변했거든. N은 얼마 변했지? 7.5 변했거든. 그럼 이게 반반이 아니잖아, 그치? 이몇배 차이야? 네, 이 변화율이 4배 차이잖아, 네배 47에 28, 45, 20. 아, 여태 변화율보다 여태 변화율이 어, 4분 의 1배 된 거야. 그럼 반감기는 그렇지 1.5분. 하나, 둘, 셋, 넷. 반감기 4번지난 네 거고. 아, 처음 지날 때20 줄었고, 그 다음에 10 줄었고, 그 다음에 5 줄었고, 아, 5 생겼고, 그 다음에 2.5 생겨서 이만큼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두 번째 요 자료는 이제 그 백분율 해석하는 건데 백분율 별거 없잖아. 너시의 질량 백분율이 10%라는 거, 너 10g 있어. 전체가 100g이라면, 그렇지? 어, 그런데 애는 내가 추가로 어떤 녀석을 넣어준 게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에 따라서 전체 질량은 그렇지,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전체 질량을 내가 90g으로 일단 잡고 보면 아래쪽에 내가 A의 질량을 쓰면 C의 질량이 10g, 그럼 전체 100이니까 A는 90g 되는 거고 그럼 요 과정 같은 경우는 음 C의 질량이 40g 그런데 이제 반감기 몇번 지났어? 두번 지났잖아, 두 번. 그럼 두번 지났으니까 A는 얼마나 남아 있지? 4분의 1 곱하기 90 반에 반 해가지고 이만큼 남아 있는 거지. 질량 나왔으니까 저기에다가 우리가 질량비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 밑에 써가지고 이꼴리 equal 꼴로 맞춰볼까?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과정에서 반감기 두번 지났거든. 오케이? 그러면 A는 얼마 줄었어? A는 그렇지? 4분의 1배 됐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90만큼 이게 A의 질량 감소량, 그렇지? 여기에 쓰는 값, 여기에 쓰는 값, 그렇지? 자 그런데 C는 10에서 40g으로 얼마 늘었어? 30 늘었잖아. 그럼 이게 A의 질량 변화량이고 이게 그 기간 동안에 C의 질량 변화량이거든? 밑에 쓰는 건 질량 B 쓰는 거니까 쓱쓱 나눠버리면 3, 3 그럼 몇대몇 몇 나오지? 9대4 떨어지잖아, 9대 3. 아그 얘기가 뭐냐 하면 A가 9g이 사라지면 C는 4g이 생기고 B는 5g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질량비 맞췄잖아. 그럼 이 맞춘 상태에서 위아래, 그렇지, 이꼬르, 이꼬르, 이꼬르 넣으면 분자량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C의 분자량이 4면 B의 분자량은 2분의 5고, A의 분자량은 2분의 9. 분수가 싫으니까 이다곱혀버리자고 그럼 A 녀석이 9면 928, 두배 시키면 되네. 애도두배 시켜야 되니까 N은 5고, 두배 시키니까 N은 8. 그래서 A와 B와 C의 분자량비를 우리가 뽑아내줬어. 그럼 저걸 뽑아냈으니 이제부터 문제 풀면 되지. 다 했으니까. 애초에 A하고 C의 진량 나왔잖아. 그런데 질문이 A하고 C, X는 A의 몰수고 Y는 C의 몰수거든. 그 몰수 B가 몇대 몇이냐 한 거예요. 그러면 A는 애초에 90g 있었어. 그런데 A의 분자량이 9니까 아, X는 10이라고 쓸까? 그때 C는 10g 있었어. 그런데 C의 분자량이 8이니까 8분의 10 얼마죠? 4분의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럼 이두 개는 몇대 몇으로 있어? 음, 5, 2, 2, 4? 그렇죠, 그렇죠. 8대 1로 있는 거지. 그래서 12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문제는 두 번째인데 6분이면 하나, 둘, 셋, 넷, 네번 변한 거거든. 음, 그때 밑에는 전체 몰수를 쓰시고 위에는 B의 몰수를 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억보기에서 몰수, 비교했는데 이걸 그대로 쓰려고 하니 소수점 나올 것 같아. 그럼 반감기네번 지나면 1부터 시작해서 2, 4, 2, 4, 8 16. 따라서 A를 16이라고 하자고. 오케이, 16, 좀더넉력하게 30이라고 어, 하자고. 4배 시켜버렸어? 4배. 몰수 B 구하는 거니까. 실제 몰수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애도 4배 시키면 이렇게 있었다 쓰면 이제 니음 보기 계산 들어가요. 쭉 해서. 밑에는 전체 몰수 쓸 건데 A는 총이 녀석의 몇 배? 예, 반관기 4번 지났으니까 16분의 1 남은 거잖아. 16분의 1배. 따라서 이거 16분의 1배하면 a는 어2 남은 거야. 그런데 전체 변화율이 2가 3 됐으니 전체 변화는 플러스 2 말이 뭐냐 하면 a가 2변하면 그거의 반만큼 더하면 전체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럼 반응전 몰수는 32 더하기 4니까 36인데 그렇죠? 그런데 a가 얼마 줄었냐면 30 줄었거든. 그거의 절반, 15를 더하면 본모는 전체 몰수. 그럼 위에는 a 가 a하고 b의 개수가 같잖아요. 또는 전체 변화의 두 배만큼, 전체 변화의 두 배만큼 B가 생긴다니까 N은 30 되는 거지. 그럼 위아래 3으로 나눠버리면 N은 10 되고, 3 1은 3, 3 2 6. N은 3, 5, 15니까, 예, 17분의 10 해서 니은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다음에 이은 순간 반응속도 1차 반응이잖아. 따라서 3분일 때 하고, 6분일 때 반감기 몇번 지났어? 두번 지났지? 그러면 A의 양은 4분의 1배 되지. 그럼 A의 양이, 몰수가 4분의 1배니까 속도도 4분의 1배. 따라서 3분일 때가 6분일 때의 4배만큼 난다. 맞죠? 온도 맞고. 그래서 답은, 예, ᄂ하고 ᄃ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6번 문제를 보고, 또 뒤에 문제를 보면서, 아, 이화학2가그 연립방향을 시서 풀어야 되는 게 조금 는 느낌. 점점 좀 자꾸, 누, 자꾸 늘고 있어. 어, 니들 계산 되게 잘하나보다. 그니까, 러 이렇게 내도, 뭐, 컷이 유지되니까, 이렇게 막 내는 거겠지. 안 그래? 하여튼, 이 계산을, 아, 이제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하세요. 그럼. 일단, 아, 우리가 K 값부터 내가 셈이 여기 정리를 하면, K는, 몰수로 하게요, 몰수로. A의 몰수. 그 다음에 B의 몰수 1승. C의 몰수 그리고 부피 반응물 개수압에서 생성물 개수압 빼면 되니까 부피의 1승그 이렇게 해서 이제 몰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려고 값은.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가 계산 그나마 좀 편하게 준 거야. 3, 3 주고 그리고 C가 x만큼 생겼다 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개수도 다 편하게 일로 줘 버렸으니까 C가 x 생기면 A하고 B는 x만큼 사라지니까 3 마이너스 x. 그럼 여기도 B는 3-X, 여기 C는 X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지 여기는 C가 2X 생겼으니까 A는 5-2X, B는 6-2X, 그리고 C는 2X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렇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K값이 같잖아요. 온도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뭐가 성립하냐 하면 A가 같은 거야. 그러면 분자와 분모가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그 값이 같다가 아니고, 내가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몇 배가 되는지 a는 몇 배고 b는 몇 배고 c는 몇 배고 v는 몇 배고 그걸 다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1로 k 값은 같으니까 1, 1이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a가 갖다 쳐버리면 a하고 b a가 몇 배고 b가 몇 배고 그 곱한 값이 c가 몇 배고 v가 몇 배고 곱한 값과 같다가 떨어지는 거지 a b를 왼쪽 넘겨서 해보자고 그럼 a는 몇배 되지 a가 적어 됐으니까. 둘다 x 뺐으니까 바꿔버리자. x-3 그리고 2x-5. 그래서 a는 이만큼 변했고 다음에 곱하기 옆에 b, b는 어, 둘다바꾸면 되겠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x-3 위에는 2x-6. 됐죠? 그러면 equal c는 몇 배고 v는 몇 배고 c는 x가 2x 됐으니까 두배 v는 a 20이고 저거 30이니까 부피는 2분의 3배.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풀어버리면 4X제곱 5, 20, 2, 6에 10이니까 마이너스 22X 더하기 5, 6에 30 그럼 요거는 제곱이니까 3 곱해버리면 3X제곱 3이 6인데 6, 3, 네, 마이너스 18X 3은 3은 9, 9, 3 네, 27뭐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식 넘어가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떨어지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렇지? 그럼 이거에 따라서 x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x 3 넣어버리면 남아있는 a가 없으니까 평형이 안 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x는 1. 그래서 요 계산 과정은 하나 쭉 해놓으시고, 음, 네, 그리고 빨리 다들 바꾸세요. x 1이니까요. 해서 x 1. 그러면 1 1 사라졌으니까 2 2 쓰는 거. 어, x1, 너2 e 생겼으니까, 2, e, 2 e 사라졌으니까 3, 어4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제 x 저 하나 구했어 내가. 어, 질문이 어, 첫 번째 a, 평상수 구하라고돼 있네. 그럼 이제 이걸로 한번 해 볼까요, 이거? 그럼 이걸 하게 되면 a의 몰수는 2, b의 몰수도 2, c의 몰수는 1, 부피는 20, 그러면 4, 5, 25 해서 내가 알파가 얼마인지는 여기서 지금 뽑아내줬고, 알파가 얼마인지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열어가지고, 그, 전부 다 다시 반응을 다 시켰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걸 A가 오고, 이거 오고, 이렇게 C 놔둔 상태에서 다시 일로가려면 복잡하잖아. 따라서, 뭐, 과정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애초, 가에서 콕을 다 열고, 해도 최종 과정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콕을 다 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가에서 콕을 다 열면, a는 전체 몇 몰이지? 1, 3, 5 해서 8, 에9 몰의 a. 자 평형이 되기 전이에요. 평형이 되기 전 써줘야지. b는 6, 3이니까 9b. 그리고 c는 없는 상태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평형이 되었더니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짠 여기에서 실린더 부피가 10리터래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는 전체 몰수 쓸 건데 실린더 여기가 10L면 여기 10L, 여기 20L, 여기 30L니까 그냥 전체로 묶어버리자고 60L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도 내가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 되나? 와... 생각을 했는데 잘 보니 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눈치가 좀 있는 것이 A하고 B가 3, 3 있잖아. 같은 몰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여기도 A하고 B가 9, 9 같은 몰수 있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평형이 되면 부피는 20L인데 평형됐을 때도 부피가 20L거든? 뭐 강철 용기니까. 어? 잠깐만. 이거 같은 몰수 3, 3 넣었는데 N은 9, 9로 A하고 B의 몰수를 3배를 시켰거든? 3배. 3배. 그렇지? 야, 그런데... 평형일 때 부피는 N은 20리터인데 평형일 때애 부피는 60리터야. 60리터. 그럼 평형일 때 부피도 몇 배가 됐지? 어? 3배. 그런데 오라 K값은 온도 일정이니까 같아야 되잖아. 그럼 너 3배, 너 3배, 애 3배인데 평형일 때. 그럼 C도 몇 배가 돼야 돼? 아, 3배. 평형일 때. 같은 거야, 같은 상황. 아, 평형일 때 둘, 둘 하나인데 이 녀석의 몇 배? 그대로 세 배를 시키면 A6, B6, C3개가 전체 골고루 퍼져 있구나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걸로 내가 K껏 계산하는 거야. 그건. 됐죠? 그럼 질문이 알파에다가, O에다가 P1분의 P2 묻는 건데, 우리 P는 부피분의 몰수. 오케이? 온도 일정이니까. 따라서 결국 이 질문도 P1분의 P2. 그러니까 이게 P1은 전체 열었을 때 이때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P1이거든. 오케이? 어, 전체 이 압력보다 P2. 여기서 압력이 몇 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 들어가면, 알파, 5 곱하기, 아타 쓰는 거더 아, 맞네. P1분의 P2니까 몰수. 이것분의 전자성의 몰수. 애 몰수 얼마지? 15몰. 쟤는 얼마니? 9몰. 따라서 몰수는 15분의 9배. 부피분의 1이니까 부피는 반대로 가자고. 저것분의 이거. 쟤는 30리터고 애는 60리터니까 부피, 예,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5, 35, 3, 3은 9니까 얘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네, 선생님이 이거, 이거 좀 간단하게 뭐 없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물론 이제 시험 현장에서 1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어보고 어머나 이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은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아, 다음에 수능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 필요에 따라서 할수 있겠구나. 그럼 뭐딴 생각 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일단 써가지고 에이씨 울면서 한번 풀어버리자고. 그리고 나중에 아 이런 폼도 있다는 건좀 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 배우 반가워하는 문제 중 하나. 뭐이 간단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산과 연기의 이온화 평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 Ka라고 쓰면 어, 시오로 쓰면 HA 분에 H 곱하기 B, 그쵸? 그렇죠? 이걸 근사식으로 쓰게 되면 초기농도 그리고 H의 적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얘는 어, 산이 아니고 염기인 거야. 그럼 염기면 뭐 이거만 바꾸면 돼. 이걸 B로 바꾸고 여기 H를 OH로 바꾸고 여기 H를 OH로 바꾸면 되죠, 뭐, 그렇지? 이걸. 자, 이놈은서로 짝간게, 짝간게. 이게 왜 B라고 썼니? 이렇게 H. 그렇죠? 이거는 몰농도. 이 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애는 약산만 있을 때, 약염기만 있을 때 쓰는 식인 거고, 애는 어느 정도 이두 개의 양이 몇대 몇으로 있냐, 그게 보일 때 쓰는 식인 거고, 그렇지? 그럼 그거 적용하시면, 어, 이, 이 뭐예요? 이거? x에다가 내가 산을 집어넣었는데 애가 이거 됐대. 너 하나 사라지면 너 하나 생기니까, 요두 개의 합은 애초에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뭐. 따라서 그중에서 애가 4고 애가 1이고 합쳐서 5면 전체 다섯 개 중에서 너네개 남았고 너 하나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x는 얼마 있었냐면 뭘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니까 10이거든. 전체가 5가 아니고 10인 거야. 그럼 이것도 2배 시키면 되니까 8개 남고 2개 반응했다. 왜두개 반응했어? 너두개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너두개 와, 2x 곱하기 부피가 2mm이기 때문에 2x는 얼마? 예, 0.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n은 5 떨어지고 n은 2 e 떨어지고, 그 다음에 n은 5 떨어지죠, 뭐. 표 자료 좀더 가자고. n은 똑같이 10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딱 절반이니까, 얼마지? 2분의 0.1. 그럼 2분의 0.1 곱하기 요거 100 하면 되니까 2분의 10. 아, n은 5 떨어지고, 어, n 도5 떨어지겠네. 그러면 이제 각각 부피 안에 들어있는 산 또는 염기의 개수는 우리가 다 썼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부터 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2 5도 c 니까 pH 더하기 pOH는, 음, 어, 14 나오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n은 x에 대한 거니까 알파 계산 한번 해보자고. 어, 여기다 쓸까? 어, 높아라. 알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어느 정도 반응을 했잖아. 전체 10개인데 요걸 5개 넣었으니, 예, 남은 게 5개. 남은 게 5개. 남은 게 5개. 반응한 게, 남은 게 5개. 그리고 반응한 게 5개. 그럼 다섯, 다섯이니까 n은 치워져버리잖아. 그럼 이 녀석의 kb 값은 OH의 농도와 같다. 그럼 pH가 9니까 pOH는 5 떨어지고 OH의 농도는 얼마? 1 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알파 나 포스 쓴 거고. 베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중화점이잖아요, 중화점. 이 녀석이 죄다 y, h로 바뀐 거지. 그럼 이 y, h가 이제 뭘로 작용해? 산으로 작용하거든. 짝산이니까. 그럼 산으로 작용하면 이 식에서 이걸 A라고 쓰고 L을 h, 요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약산만 있었으니까. 됐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저 녀석의 약산의 이온화 상수를 계산해주면, 일단, 몰농도 계산해야죠. 전체 다섯 개가 죄다 이걸로 변했으니까 얘가 다섯 개야. 전체 5mm몰인데 부피가 150이잖아. 그럼 부피분에 몰수하면 되니까 150분의 5, 30분의 1. 그래서 몰농도는 30분의 1, 몰농도. 그리고 위에는 수소이온의 농도에 제곱하는 거니까 1 0의 마이너스 5승의 제곱, 1 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지 뭐, 그렇지? 그런데 나는 KA가, 이건 KA거든. 짝산의 KA. 나는 그 녀석의 짝염기에 KB값 구하고 싶거든. 그럼 요 값을 둘다 곱해서 얼마? 예, 맞아요. 1 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음,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30분의 1 곱하기 N은 어, 곱해서 그거 나와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 됐죠? 30배버리면 이거 10에 마이너스 5승 떨어지겠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저 정도로 톡톡톡톡 톡 계산해 내시면 되고. Y는 뭐지? 아다 해서, 다 해서. 전체 다섯 개 있었거든? 그런데 두개 2개 넣었으니까 두개가 얘로 반응했겠죠. 남아 있는 건세개 Y는 5분의 3인 거지만. 그러면 답은 Y 곱하기 5분의 3. 알파분의 베타는 애 보다 애가 몇 배냐니까, 예, 3분의 1배. 레스탑은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별거 없죠, 이거는. 예, 다음 넘어갑니다. 네, 아, 요 문제는, 어, 화투 말고 그냥 화원에 해도, 음, 될 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에서 그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밀도는 포피분의 질량인데 뭐, 어쨌든 간에 질량은 뭐, 이렇게 전체 뭐 추가로 내가 넣은 게 없으니까, 전체 질량은 일정할 거고, 그러면 여기 밀도식에서 위에 전체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주면 밑에는 전체 부피잖아. 근데 여기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니까 전체 부피는 전체 기체의 개수거든. 따라서 뭐 전체 기체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1대1대2인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의 변화량을 쓰면 하나가 세 덩어리 되니까 전체 변화량은 플러스 2라고 되겠지. 뭐. 그래서 얘는 이 전체 변화량과 그리고 각각... 뭐 이게 기체의 밀도죠? 그래서 전체 기체의 질량 관계 전체 기체의 질량을 일정하겠다 그리고 새로축이 생성된 B의 질량 요 밑에서 쓰는 거 B의 질량 그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질문이 이제 가운데 띵하니 나와서 기억에서 A의 몰수를 구하라도 아니고요 A의 질량이 얼마냐 A의 질량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A의 몰 분율이에요 그러니까 몰 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서 A가 얼마 차지하느냐 몰수 B거든 따라서 몰수 B니까 우리는 일단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 대해서 전체 질량을 추가 넣은 게 없으니까 일정하게 맞춰줄 건데 여기 문제에서 a 처음 질량이 40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전체 질량을 40으로 맞춰주면 돼. 근데 40 맞춰주려고 하니까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잖아. 위핵 이게 군데 이걸 40맞추려면 이게 부피도 9분의 40배 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 a의 질량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뭘 분율 구하는 거니까. 그럼 사실 저기 40g은 예 신경 안 써도 되죠.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위쪽에는 전체 질량을 4, 6, 9에 최소공배수 36으로 맞춰줘버리자. 나중에 이제 실제의 질량을 물어봤다 치면, 이렇게 맞추고 계산한 다음에, 예, 요거를 40으로 뻥튀기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아래쪽에 쓴 전체 기체의 부피 나오겠네. 그러면 전체 기체의 부피는 4, 9, 9, 5, 예, 여기는 45고, 다음에 66이니까 67에 42고, 그다음에 얘는 94니까 얘는 얘40 이렇게 되겠죠 뭐. 뭐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될수록 전체 변화량은 플러스고, 그리고 오른 왼쪽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부피는 증가하고 비의 질량 증가하니까 반응은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아예 초기 값은 누구만 있었던 거지? 그래 A만 있었던 거지 뭐. 그래서 A의 요 지점에서 이 초기의 전체 기체의 부피는 A의 개수다라고 우리가 법안해 줄수 있으니까 그때 이 변화량이 전부 다 비례관계라는 거거든. 즉요두개 지점 보면 여기 B는 5g이고 여기는 2.5g이잖아? 그럼 요두개 지점, 요 사이에서 B는 2.5g이 생긴 거야. 그럼 2.5g의 B가 생길 때요게 B의 질량. 내가 할수 있는 건 전체 변화니까.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전체 기체는 40에서 45로 그렇죠 5가 증가한 거죠. 그럼 요걸 로할수 있는 것이 아 전체 기체가 1 증가하면 아 질량은 0. b의 질량은 0.5g씩 증가하는 관계다 이걸 할수 있다는 거야. 여튼 요 요것때 요거는 요것때 요거에서 여기 전부다 비례관계거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초기 a가 얼마인지도 알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a의 물분율을 구하려면 초기 a가 얼마 있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렇지 B가 초기에는 B가 없고 여기 B가 5 g 있으니까 B는 5g 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5g, 2배네요. 그럼 전체 변화도 2배 시켜서 10. 아, 요 지점의 전체 부피와 여기의 전체 부피는 10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10증가해서 45니까 여기는 35라고 하면 되겠지. 초기 값이니까 a e 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면 초기 얘기가 35가 있었다는 라걸 내가 뽑아냈으니까 이제 바로 기억 풀면 돼. 그러니까 기역 지점에서 A의 물분율 물었거든. 그러면 이제 A의 물분율 계산하면 뭐 부피가 뭘 수잖아요. 지금 그럼 밑에는 전체 부피. 기역에서는 얼마지? 42 쓰시고. 다음에 위에는 A. 근데 반응을 할수록 A는 개수가 주는데 방금 했잖아. 전체 B가 0.5g이 생기면 전체 1 증가. 아, 이그 필요 없겠다. 이 질량은 나왔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네. 전체 35에서 42로 얼마 증가했지? 전체가 7 증가했지. 따라서 2가 아니고 요 값이 플러스 7 증가한 거야. 몇 배야? 2분의 7 배지? 그러면 a의 변화량도 1이 아니고 얼마? 예, 2분의 7배씩 시켜주면 되잖아. 3.5인가? 그렇죠? 따라서 그만큼 a를 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a는 35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분의 7만큼 빼면 나 이게 바로 남아있는 a가 되지. 뭐. 계산하면 이 어, 곱해버릴까? 음, 84 떨어지고, 70이고 7 빼니까 63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326, 31은 3, 326, 38에 24. 어, 아, 73, 21, 74, 28에서 4분의 3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러요 정도니까 이거는, 음, 뭐, 이런 식의 화학 반응식이 뭐, 그, 뭐죠? 음. 반응속도, 1차 반응,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처음에 봤을 때 쌤이, 어, 그 문제인가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 고문제예요 그 예, 18번, 요렇게 넘어갑니다. 네, 요거 19번은 이제 1차 반응에서 반감기 묻는 거죠. 반감기는 정말로 한 수년 동안, 수년 더된것 같아요. 개인 시간 동안, 그냥 찍어서 풀어, 이런 거죠. 그 이게 반감기가 일정한 1차 반응이니까, 음, 이게 10분, 10분, 10분 간격으로 해놨거든? 그러면 반감기가 10분인 것도 있을 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감기를 요만큼 잡아서 음, 20분을 반감기로 잡을 수도 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반반반 잘라서 5분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아, 이 새끼 10분 아니면 5분이고 막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막 듬성, 이게, 뭐 있고, 이, 이 새끼 10분 아닐까? 이렇게 찍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찍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쌤이 문제 푸는 것도,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여튼 간에, 어, 이게, 아마 반감기가 일분씩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무리 짧아도 이거에 딱 가운데에서 5분 정도 있다라고 치면, 가부터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전체 변화량도, A는 계속 반씩 주는 거니까, 한 여섯 칸 정도 갈수 있게 미리 한번 써보자고. 1, 2, 4, 8. 16, 32, 6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만 뜯었죠. 그런데 여기 주어진 자료가 몰수가 아니고 A의 질량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내가 질량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이 질량의 경우는 질량 보존이 성립하잖아. 질량 보존 꼭 써먹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추가로 무언가를 더 넣은 게 없으니까 아 전체 질량 합은 일정해야 돼. 즉 분모와 분자의 합은 일정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질량비를 썼을 때 이게 1대 21, 21배 차이라는 걸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끝날지 중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6칸까지 좀 넉넉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쓰자고요. 밑에는 a의 질량, 위에는 b의 질량 썼어요. 그럼 a가 3 2 g 줄었으니 여기는 32, a가 16 줄었으니 여기는 16 늘어서 48. 그 다음에 8만큼 A 증가해야 되니까 56. 그 다음에 4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n 는 60. 이만큼이니까 62, n은 63 이렇게 되겠지만 따라서 이것 분에 이거 이것 분에 이거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야 지금 질량 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일단 n은 0이고 요 지점이죠. n은 1 나오고, n은 3 나오고, 8, 7에 56, 4, 1은 4, 4, 5, 20, 어, 31 나오고, n은 63 떨어지니까 여기서 21배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고 21배 찾으면 예 여기가 요렇게 딱 21배가 나오는 거지 요거 찾는 거예요. 그건. 뭐, 거의 대부분 반응속도 문제가 이렇지 않나요? 그쵸? 응. 따라서, 아, 여기하고 여기니까, 요 지점, 여기가 10분 지점이고, 여기가 30분 지점이고, 그러면 10분, 15분, 20분, 25분 돼서, 가는 반감기가 5분이다. 그거 뽑아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 자료는 대충 해석을 했어요, 이건. 자, 두 번째는, 어, 나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조건이 하나가 있지. 가에서 20분일 때, 가에서 20분일 때 B의 양. 위에 쓴게 B예요, 이거. 그리고 나에서 10분일 때 A의 양이 2분의 1 나왔어.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 흰색으로 쓴건 질량 쓴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몰수 나왔거든. 그런데 여기 자료 같은 경우는 질량 비하라고 했으니까 질량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뭐, 그렇지? 따라서 저 몰수를 질량으로 바꿀 때요거 반응물한 종류, 생성물한 종류 이곱하면 그렇지 분자량 비 나오는 거 이거는 뭐이 반응속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그 뭐죠 K 값 구하는 것들 그렇지 그 평형에서 이런 것들 하는 거 거기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분자량은 2대1이다 이걸 이제 눈치껏 빨리 뽑아내셔야 되고 그럼 분자량이 A가 두배더 크거든 그럼 이 e 몰수에 A의 분자량 2곱하고이 e e 몰수에 B의 분자량 1곱하면 e 그렇죠 이거 바로 질량비가 되지. 그럼 질량비는 2대2. 어떻다고? 같다 이거예요. 따라서 가에서 B의 질량. 20분일 때 B의 질량. 어, 위에 있네, 60g. 그리고 나에서 10분일 때 A의 질량이 같다. 그럼 요건 아래쪽에다가 내가 질량 쓸 거거든? 그러면 60g이니까 여기도 A의 질량은 60될 거고. 됐죠? 자, 질량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이 가지고 요 관계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애초에 B가 일부가 있었거든. 일부 없었으면 이걸 가지고 야 4배 되는 거 찾아 이러면 끝나는데 처음에 A, B가 있었다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 별수 없어. 그냥 반감기가 10분일까 20분일까 5분일까 찍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온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찍을 때 10분이라 찍어보자고. 그럼 반감기가 10분이라고 하면 A는 반출었을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A의 질량이 120일 거고. 그럼 처음에 B의 질량 얼마인지 모르니까 B라고 하나 해놓자고. 초기에 b 있었고, 그런데 a가 60줄었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만큼 60이 증가하면 되죠. 그러면 120분의 b, 60분의 응 이것이 요 값이고 이 b가 1대 4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 4를 곱하면 이 값이 같아진다해서 예, 수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요거 쓱쓱 나누면 4, 3 0 2 3, 어, 30, 60이니까 아 1대 2. 그러면 계산하면 쭉쭉 지워져서 밑에 1, 2 나오니까 2 넘기면 이 b는 B 플러스 60 나와서, 아, B는? 네, 60 나와요. 그리고 여기까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시면 B 60. 그렇죠 그럼 여기는 B가 120.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N은 또 반주니까 30이고, 30 증가니까 150 해서, 2분의 1이고, N은 5배니까 딱 10배 차이 맞네. 그래서 N은 반감기가 10분인 거야. 10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든 하겠다 이거야. 하겠다고. 근데 이게, 오, 뭐, 지 라고 했거든. 잠깐만. 1차 반응에서 반감기식은, 어, K분의 LN인가? 하여튼 뭐, 근데 우리가 뭐 K값이, 뭐, 어떻게, 온도에 따라서 되는지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압력이라도 주어지면, PV는 NRT를 가지고, PV는 NRT를 가지고, 온도비가 몇대 몇인지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압력도 안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아, 저건 전용이 해 없구나.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즉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분자량 비 알고 질량 비 아니까 몰수 비구할수 있거든. 그럼 몰수라는 건 PV T분의 PV 여기에 비례인데 전체 두 개의 부피는 같잖아요. 그즉 결국에 온도분의 P인데. 여기서 보면 어 온도분의 P인데 서로 이 반대 위치에 있어요 T2는 여기서 온도고 나이에서 이거 전체 압력. 즉 바로 뭐야? 오른쪽분의 오른쪽 분의 오른쪽. 즉, 요값 자체가 바로 뭐지? 아, 나에서의 전체 몰수가 되는 거야. 나에서 전체 몰수. 따라서 저 질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 전체 몰수 구해. 나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거는 위아래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전체 몰수 구해. 가에서. 이 뜻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시간대가, 어, 나에서는 30분일 때 구해. 그리고 가에서는, 어, 15분일 때 구해. 이거예요. 그럼 요걸 하시면 우리가 이제 질량을 다구했으니까 그리고 분자량은 a는 1로 두자고요 b는 1로 두고 그럼 그대로 하게 되면 가 15분일 때요 위치죠 a는 8g인데 분자량이니까 4라고 쓰시고 b는 분자량 1이고 56g 있으니까 56이라고 쓰시고 되죠? 이거 t분의 p. 그다음에 밑에는 나에서 30분일 때니까 한번 더 가야겠다. 그럼 n은 15가 되고 n은 165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A는, 예, 2분의 15, 7.5 이렇게 떨어지고, B는 1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165 떨어지니까,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60. 2곱해버리니까 그러면 N은 120. 그럼 2 곱하면 330. 330에 15 더하면 345.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이, 아, 진짜. 3, 4, 10, B, 3, 1은 3, 3, 1은 3, 3, 5, 15. 5, 8에 40. 5, 20, 5, 35. 예, 아, 이렇게 나오겠네. 28분의 8. 예, 그래서 구하는 게 19번이다. 예. 내가 뭐 위아래 잘못 구했나? 답이 없, 없네. 답이 없어. 20분의 8이. t2분의 나에서 30분. t2분의 나. 아유, 위아래 바꿨구나. 아유, 아, 바꿨다, 바꿨다. 쏘리쏘리. 요거 가고, 요거 나고. 요게 15분이고, 이게3 0분 그렇지? 아이, t2분의 적은데 그럼 요거 이제 위아래 좀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면, 쓱쓱 해서 8분의 2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예, 그래. 예, 게 19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20번은, 음, 표형 문제는 다 보셨을 테니까, 그게 이제 뭐, 이게 뭐, 정반응, 역반응, 뭐,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K값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먼저 결정을 해야죠. 근데 이게 압력은 다 P기압으로 압력은 일정이거든 그러면 그리고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음, 뭘수로 쓸까요? 따라서 이거를 몰수로 내가 이 k값을 한번 쭉 풀이해 보면 밑에는 a의 몰수의 제곱, na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a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b 몰수의 1승, 그냥 b라고 쓸게요. 그리고 위에 분자에는 c 몰수의 제곱, c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부피 항목을 딱 끄집어내서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면 되니까 이게 1승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내가 k를 어떻게 쓸 거냐 먼저 딱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여기 1은 어, 이 상태에서 내가 반응시켰어. 그런데 이게 x니까 구해야 되거든. 그럼 처음에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건 없는 거야. 2는 열었어. 그럼 열어가지고 다 내가 섞었을 때 그때 전체 밀도 나왔어. 요게이제요 문제에서 앞에 18번 문제하고 같잖아요. 그 밀도 나온 거. 밑에는 부피고 위에는 질량이고. 따라서 위의 질량과 밑에 부피가 위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 이런 거죠. 뭐. 그리고 부피를 구했으면 얘가 어쨌든 간에 A가 없잖아. 그럼 이 반응은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이거든 평형으로 갈 때. 따라서 역반응가게 되면 두 개가 세개 되니까 전체 변화는 오케이 밑에다 쓰자 플러스 1. 그럼 이 전체 변화 값 가지고 전체 부피가 얼마 변했지 그걸 가지고 A, B, C가 얼마인지를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몰수로, 이거 내가 계산을 해냈는데, 거기서 A하고 B는 평형상수거든뭐 실험 평형일과평형이에선 이게 어차피 온도 같으니까 요 A 값은 같죠. 그런데 이 A하고 B를 우리는 계산을 못하지. 왜냐하면 여기 집어넣는 건 A의 몰수거든. 근데 내가 저기에서 알수 있는 건, 그렇지, 몰 P밖에 모르는 거야. 몰수 P밖에 모르잖아. 그치? 만약에 이 식이, 뭐 화학식이 A이고, 그리고 B1이고, 그리고 C3승이 다치면 오케이? 위에 분자는 어 3승 한 3승이고 밑에 분모도 3승이니까 뭐 a가 n 몰있고 b가 n 몰있고 c가 뭐 2n 몰이 있을 때 평형이었어. 그럼 어차피 뒤에 n 같은 경우는 3승, 3승으로 치워지니까 n을 1로 두든 n을 2로 두든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야. k 값은 안 변하는 거야. 어차피 다 치워져 버리니까. 그렇지? 따라서 그냥 K값이 그냥 숫자로 탁 하고 나와버리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몰수가 A, 실제는 이런 거잖아. 10리터, 30리터면 4g, 10리터면 너 10, 어, 4g이니까 너 10, 합쳐 30이니까 너 20. 여기 쓴 10, 20, 10은 몰수가 아니잖아요.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몰수 B잖아. 따라서 여기 B가 n몰이면 너는 2n몰이다 e 이거거든. 그럼 이 경우에 <웃음> 부피를 빼고 보면 밑에는 삼승 위에는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k가 얼마인지 숫자는 안 나온다는 거야 저거는 나올 수가 없어 뭐 pv는 nrt r 값 집어넣고 내가 뽑아내야지 그쵸 이거자 그래서 그런 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못 쓰는데 뭐는 할수 있냐 하면 밑에 질문이 평형 상수를 구하라고 한게 아니야 평형 상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거든 평형 상수의 비. 아 따라서 어, B분의 A는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이것이 즉 여기하고 여기 즉 3보다 2 같으니까 2로 해야죠 이건 X니까 3보다 2에서 평형상수의 B는 그래 A는 몇배 됐지 B는 몇배 됐지 C는 몇배 됐어 그리고 V는 몇배 됐어 그걸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X는 나중에 구하고요 B분의 A 아, 평상수의 B구나 오케이 okay. k k3 분의 k2 그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일단 몰수비부터 쓸게요 1 2 1 10l 20l 10l 근데 여기 2는 콕을 열어서 섞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부터 들어가게 되면 전체 질량 합쳐서 28g이지 그럼 여기 위에는 내가 질량 쓸 건데 49g이면 80l다 그러면 여기가 네가 만약에 28g이면 몇 리터냐 뽑아내 줘야지. 그럼 몇 배야? 49가 28 됐으니까 77에 49, 7 4 28, 7분의 4배죠 그럼 밑에 부피도 몇 배? 7분의 4배로 해서 7분의 48에 32 됐지? 와, 저렇게 해서 처음에 반응 전에는 40리터가 있었거든 40리터니까 7분의 4, 7에 28, 7분의 280리터 있었어 근데 7분의 280리터가 7분의 320 됐으니까 얼마 증가했지? 7분의 40리터가 증가했죠 그럼 전체 변화가 1이 아니고 7분의 40이니까 그거의 두 배만큼 a 있면 a는 7분의 80 b는 고대로 1대 1이니까 b는 7분의 40더 해주고 c는 7분의 80을 빼주면 반응 후에 abc가 나오는 거야 숫자가 좀 더럽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여유 있거나 아 진짜 난 계산 이게 할수 있다 치는 친구들은 그냥 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쭉 계산하셔야 돼. 근데 요 문제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실제 현장에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거잖아. 음. 해설하는 거잖아. 그렇지? 해설하는 건요 수능 시험을 위, 어차피 끝난 수능 시험인데 뭐 이걸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수능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번 좀봐 보자라는 것이. 하 아이고, 이해시키니? π에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부피 비를 분자수 B로 내가 쓸 거거든. 그래서 그냥 10L니까 10, 쓸까요? 20L니까 20, 10L니까 10,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분자수인 겁니다. 부피가 분자수. 오케이?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한요 녀석을, 야씨, 여기 ABC는 몰수, 분자수고, 애는 부피거든? 근데 쌤이 지금 부피를 분자수로 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을 1로 바꾸고 10분의 1배 애도 2로 바꾸고 애도 1로 바꾸고 10분의 1배 그럼 죄다 10분의 1배 시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전체 부피도 10분의 1배 시켜버리면 오, 애가 10분의 1배의 제곱 애가 10분의 1배 애는 10분의 1배의 제곱 애도 10분의 1배 시켜버리면 위에는 부피까지 포함해서 3승이고 밑에도 3승이니까 이 그... 이전에 그 화투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을 때 몰수 숫자가 작으면 전체를 두배 하든 세배 하든 네배 하든 변하는 게 없다라고 한적이 있었잖아, 그렇지? 바로 그런 내용이 버리거든아 위에도 지금 내가 부피를 몰수로 썼으니까 뭐도 사실 부피 부피 부피야. 따라서 이거 삼승이고 삼승이니까 저 부피 숫자가 좀 별로면 음다 응, 바꿔버리면 되겠네. 쓰기 편한 숫자로, 그렇지? 그래도 K 값은 안 변하. 그럼 가자고.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어, 이렇게 하자고. 얘네들 B가 1대 1대 2 있거든. 그 실제로 4 0터였어 그런데 이거를 쓱까서 예, 0.7을 다 곱해 줄까? 0.7배 시켰어. 반응 후 전체 부피의 0.7배. 그럼 여기에도 죄다 얼마? 0.7배 시켜주면 되지. 그러면 0.7배니까 아 1에다가 0.7하면 안 되겠다. B는 20L 있었거든. 즉, 0.7배 해주면 A, B, C에서 반응 전에 A는 없었어. B는 20L였는데 거기에 0.7배, 7이 14. C는 20L 있었는데 0.7배, 14. 이렇게 바꿔도 K값, 내가 몇, 결국 내가 구하려는 건그 K값에 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은 틀어지지가 않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됐네. 그러면 애초에 28이 있었는데32 됐으니까 4진가 했잖아. 1이 아니고 4, 네 배. 그럼 전부 개수에 네 배시키면 되니까 a는 얼마? 4, 2, 8. b는 4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 18. c는 어네 배니까 아두배 줘야 되겠네. 그렇지? 8을 빼줘야 되니까 얼마? 6. 오케이. 따라서 8리터, 18리터, 6리터 합쳐가지고 32리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또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내가 좀더 나눠도 상관이 없어. 4L, 2로 나눠버리고 2, 9, 18, 2, 3은 6, 따라서 사실 L을 얼마죠? 7, 16L로 잡아도 결국 여기 B분의 A 구하는 건 답이 틀어짐이 없다, 이 자체는.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 몇 배인지 한번 계산해 주자고요. 실험 3은 사실 우리가 그냥 몰수는 T분의 압력은 같으니까 V잖아요. 근데 여기는 T를 내가 1로 잡았기 때문에 V 쓸수 있었거든. 그런데 N은 오, T가 6분의 7, 그렇죠? 따라서 6분의 7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부피 먼저 가자고. 이거 질량을 마치 다 합치면 a 예, 28g. 그러면 이거의 두배니까 부피는 얼마? 56L. 예. 이 녀석의 부피는 56L야. 근데 쌤이 지금 여기에 쓴건 이거, 요 값을 이용해서 몰수로 바꿔준 거잖아. 몰수가 얼마 얼마냐 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t로 나눠야 되니까 이 값을 6분의 7로 나누면 7분의 6 곱해주면 되겠네. 7, 8에 56, 8, 6에 48. 전체 48이 있었다. 반응구가 48이 됐다. 이런 거죠, 뭐. 됐죠? 예. 요 경우는 셈이 이렇게 몇, 얼마를 곱해서 요 값에 얼마 곱하지 않고 그냥 요값 그대로 쓸게요. 이 정도 숫자는 그냥 뭐, 위에는 이게 7분의 320 나와가지고 숫자가 불편해서 바꾼 것 뿐이니까. 그러면 요 전에, 반응전에몇 리터였지? 예, 40. 전체가 10, 10, 20 해서 40. 40인데 전체 48 됐으니까 8이 증가했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애도 A, B, C 쓰면 처음에는 A가 없고 그리고 B는 합쳐서 2 0 있었고 C는 2 0 있었는데 8. 전체 변화가 8. 그럼 이거에 두배 하면 되니까 A는 그렇죠. 16. 됐죠? 그 다음에 B는 8을 더하면 되니까 예, 28. C는 16을 빼야 되니까 4. 그럼 이게 몰수비가 16, 28, 4일 때 부피는 56이거든. 그럼 이것도 내가 숫자 좀 편하게 4로 나눠버리자고. 4, 4, 16, 4, 7, 에 28, 4, 1, 4. 그럼 부피도 이거 부피 아니에요. 이게 부피예요, 이게. 애도 4로 나누게 되면 4, 1, 4, 4, 4, 16. 그래서 이들의 몰수비 그거에 따른 부피비도 우리가 뽑아낸 거야. 그냥 화학반응식과 양식관계 푼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앞쪽에 있는 1 8번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B분의 A를 여기쯤에서 계산할까요? B분의 A를 계산하면 결국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이거 분의 이거. 그러면 여기 분자는 이거 분의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분모는 위아래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되겠네. 2분의 3. 그러면 C부터 들어가자고. C. 1이 3됐어. 몇 배? 3배. 그거의 제곱이니까 9 곱하시고. 부피도 가자고. 14가 16됐어. 몇 배? 27에 14, 28에 16됐고요. 그치 그다음에 N은 반대로 가면 되죠. A, 4가 4 됐어. 얼마? 한배의 제곱. B는 9가 7 됐어. 몇 배? 네, 9분의 7배. 그러면 싹싹싹 지워지니까 N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B분의 A는 우리가 계산을 해냈어.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제 평형 1에서 X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형 1때 가속 기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두 가지로 갈 건데 결국 이 값을 전여색의 밀도 X로 나누라 이거거든. 오케이. 그럼 처음에 밀도가 일단 꼭지 열기 전이니까 왼쪽만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 밀도는 전체 부피 3 0 l 고 이거 실제 다, 다 실제 밀도니까 그리고 질량이 24니까 30분의 24에서 0.8이죠. 오케이. 반응제는 0.8. 그런데 현재 A가 없으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거든. 그렇지? 역반응 우세하게 진행되면 전체 기체 개수는 증가하잖아. 그럼 전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 그럼 전체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그렇지. 감소해버리겠지. 따라서, 아, 밀도 2 x 는 0.8보다는 작고 어떤 값보다는 클 거야. 그래가지고 요 사이 값 가지고 밑에 보기에서 답을 딱 찾는 것들. 그니까, 러 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Q값이나 Q값을 이용해서 뭐 D급 보기에서 K가 얼마 되냐, C가 얼마 되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해서 찾는 것들. 그런 것하고 비슷한... 안 비슷한가? 다른가?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없으면 딱 범위 잡아가지고 뭐 하나 또는 두개 나와서 탁 찍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이 범위 잡는 거는 그냥 끝까지 다 같다고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반응할수록 밀도는 줄어든다면서. 밀도가 여기서부터 0.8부터 쭉 줄어드는데 반응 다 끝나면 딱 멈추겠지. 뭐. 그럼 그거 하게 되면 반응이 다 끝났다는 건 시가 20개 사라졌다 이거거든. 그럼 C가 20개 사라지면 전체는 그거의 반이니까 10을 더하면 돼. 그럼 반응 전에가 30이었는데 거기에 10을 더하면 얼마? 40. 따라서 전부 다 반응하게 되면 전체 부피는 40이 되고 질량은 24니까 0.6. 그렇죠? 따라서 저기 X는 0.8에서 0.64이다.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요 값을 3이 답이라고 쓰면 그럼 8을 0.8로 나누면 10. 8을 0.6으로 나누면 6분의 80이니까 61은 6, 6318. 6, 아, 아, 따라서 n은 10과 13.3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거다 때마침 있으니까 1번이다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이건 뭐 실제 현장이고. 우리는 계산해 주죠. 뭐, 어떻게 해요. 그쵸? 그렇죠? 계산해 줍시다. 근데 저기 숫자가 10, 20, 10이 너무 조금 커서, 일단 내가 요거를 하나, 두 개, 하나. 그니까 러다10 나눠서 1L, 3L로 바꿔버릴게요. 질량은 그대로 두개죠 뭐.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제 1L, 어, 아, 이 왼쪽 거구나. 1L, 2L, 3L로 바꾸고, 나중에 이제 부피는 10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C밖에 없었는데, 음, 전체 변화가 1이 아니고 전체 변화가 x만큼 같다고 해볼까? 그럼 그거의 두배만큼 a가 생겼을 테니까 그러면 요 녀석은 음 a, 여기다 쓸게요. a, 그 2x 생겼어. b는 x만큼 생겼을 테니까 1 더하기 x야. c는 2x만큼 사라졌으니까 2 마이너스 2x야. 그리고 전체 부피는 3이야. 아이고, 3 더하기 x야 하시는 거죠. 이거는 몰수 비고 N은 부피니까요. 그치?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해서 1이나 2나 온도가 같으니까 K값이 같잖아요. 즉, K값이 같다는 건, 야, C가 몇배 됐어? 그거의 제곱 곱하기 부피는 몇배 됐어? 가, A가, A는 몇배 됐어? 그거의 제곱 곱하기 B는 몇배 됐어?와 같다 이 뜻이에요. K는 같아야 된다니까. 그럼 이걸 샥 넘겨가지고 밑에 거보다 위에 거가 몇배 됐나 한번 해볼까? a부터 해볼까요? a 4가 2 x 됐어. 몇 배? 2분의 x. 그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x 제곱. b는 음, 9가 이거 됐어. 몇 배? 9분의 1 더하기 x. x 플러스 1로 씁시다. 아참 이게 x 아니지? a가 x니까 헷갈리겠다. n이라고 바꾸자. n n 오케이. 이것도 n으로 바꾸자. n n 아, 헷갈리니까. 그럼 다시 하면 어 4분의 n 제곱. 그다음에 b는 음 9분의 n 플러스 1. 그럼 밑에 건 썼어요. 이제 위에 것도 똑같이 가면 돼요. 이걸 l을 1로 넘겨서 갖다라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 밑에서 위에 c는 3이 요거 됐어. 그거의 제곱이니까 3, 3은 9. 2는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럼 4. 그리고 나오는 게뭐 있지? n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n의 제곱을 시켜야 되니까 미리 풀어버리죠. 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됐죠? 다음에 부피는 몇배 됐어? 이것 분에 이거 하면 되니까 16분에 어, n 플러스 3 여기서 이제 n 구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어, 4 넘어가면 4, 16이니까 치워지고 싹싹 치워지고 그러면 n은 n 3승 n제곱 사실 이런 계산은 너들이더 잘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곱하면 n 3승 제곱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3이니까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n제곱 그다음에 1승항은 어, 어, 마이너스 6. 그다음에 1이니까 마이너스 5n. 그다음에 이거는 더하기 어,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지워지게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잘 예쁘게 만들지? 잘 지워지게. n은 얼마 나오지? 0.6. 그럼 n이 0.6이니까 이게 바로 뭐? 전체 부피잖아요. 3.6. 그럼 실제 내가 10으로 나눠서 3.6 나온 거니까 실제 부피는 쓱 지우고 얼마? 36L. 그리고 질량은 얼마? 24. 그럼 밀도가 할수 있지. 12로 나누게 되면 2, 예, X는 3분의 2가 떨어져요.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실제 요 답, 요 값을 내가 X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X는 3분의 2. 그럼 애는 8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딱 하고 1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친 문제다, 이거. 오.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20번까지 풀. 20번까지 우리가 해설을 다 마쳤고 어쨌든 여러분들 복습 이제 그 다음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그야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야. 그것도 알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요렇게 푸는 것도 좀 알아 놓으시고 아까 샘이 설명한 대로 결국 A분의 B, 몇 배냐, 몇 배냐, 몇 배냐 하는 건데, 우리가 부피, 결국 몰수 P밖에 못 구하잖아. 그 부피 B를 쓴 건데. 그런데 이걸 썼을 때 3차, 3차니까, 아, 저런 경우에는, 아, 몰수를 1, 2, 3일 때, 1, 2, 3 나도 좋고, 2, 4, 6 나도 좋고, 그거에 따라서 부피도, 몰수를 두배 시켰으면 부피도 두배 시켜도 된다. 그럼 요 값은 안 변한다는 거. 그런 거 등등 정리해 놓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이걸로 20번까지 해서